이아만 안되지? 아, 뭐든 하세요. 나는 직업도 이런데 뭐확 <웃음> <웃음> 김튜브 잘 보고 계시죠? 김튜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내가 할거야 <웃음> 그 부분은 남겨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튜브의 유튜버 김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웃음> <웃음> 치킨집 사장님 어. 예비창업주 어. 어? 치킨 냄새 나니고 <웃음> 몸에 뱉다 야네 안녕하십니까 치킨집 예비창업주 이수비입니다 네 제가 이 채널 접수했습니다 네. 직업을 잃었습니다 특별한 <웃음> <웃음> 방송 하나 잘못 기획해가지고 <웃음> 나..내가 턱형같이 된거야 지금? <웃음> 고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야 시간 남으면 다좀 찍히고 <웃음> 오늘 회식은 저희 치킨집으로 가시죠 네, 오늘은 네. 저희 김튜브에서 음향 지식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다시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공모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촬영일이랑 맞물려서 네. 아직 댓글로 못 받고 있어요 오늘 나가죠 그 방송이 아마 오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는 지난 네. 저희 페이즈 댓글에 네. 어, DAC나 DAP에 음.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라 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DAC와 음. DAP, 그 다음에 음. 이제 보너스로 DAC와 아주 연관이 많은 음. ADC, 그리고 음.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음. 또 궁금해하실 만한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음. 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AP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그냥 약자만 아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쉬워요 중학교만 네.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 같은데 <웃음> 유학파 그쵸 DAP의 약자가 무엇인가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흔히 쓰는 예전 같았으면 PMP나 야 PMP면 아재인증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우리가. <웃음> 아, 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네. 네. MP3 플레이어. 아,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리이슈 됐던 음, 아이팟. 음. 네. 네. 아이팟 클래식 버전이 지금 음, 또 리이슈가 됐는데, 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DAP라고 네. 볼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디지털 네. 오디오를 재생하는 그렇죠. 기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생기기입니다. 네, 네. 네. DAC는 뭐의 약자인가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네. 컨버팅을 해주는 네, 네, 장비란 얘기고 네. 이게 또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네, ADC라고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렇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음, 소리들을 음,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한 음, 장치가 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음, 컨버터고 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반대로 컴퓨터로 음, 작업되어 있는 소리들을 음, 스피커나 이런 쪽으로 음, 재생하기 위해서 음, 음. 실제 다시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하기 음, 위한 장비들이 음, 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음. 컨버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컨버터라는 거는 그래서 DAC 컨버터도 있고 네. ADC 컨버터도 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AD와 DA를 합친 음음. ADDA 컨버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그 기능을 분리했느냐, 합쳐놨느냐의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또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인데 음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쉽게 얘기하면... 종합 선물 상자 같은 컨버터도 들어가 있고 네네. ADDA 컨버터도 들어가 있고 네네, 마이크 프리도 들어가 있고 음. 뭐다 넣은 거죠? 네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있는 소리들을 녹음해서 음. 디지털로 변환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거를 스피커로 다시 재생을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 음. 소리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는 네. AD컨버터와 DA컨버터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AD컨버터, DA컨버터가 음.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녹음에 쓰이는 음. 음. 마이크 소리는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레벨의 소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폭해 줄수 있는 음. 마이크 프리앰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이크 프리앰프도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스피커로 재생이 될때그 네. 스피커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모니터 음. 컨트롤러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기본적으로 ADDA 컨버터, 마이크 프리앰프, 모니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요새는 DSP라고 해서 아, 예. 네, 컴퓨터로 연산을 하지 않고 음. 실제 뭐 EQ나 컴프레서 음. 같은 것들을 오디오 인터페이스 상에서 음. 연산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네. DSP 프로세서들이 많이 또들어있죠뭐 네. 말이 DSP 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네. CPU가 박혀있는거죠 그렇죠 뭐. 예.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안에도 컴퓨터가 네. 하나 더 내장되어 네. 있는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된 음. 종합선물세트가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가격대별로 음.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별로도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뭐 채널 수라던가 음, 음, 그러니까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거나 음.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채널 수라던가 음, 음, 음, 아니면 뭐 마이크 프리앰프의 음, 개수라던가 음, 음, 음, 음. 이런 음, 음, 음, 음. 확장성에 대해서도 음. 또 밸류별로 설정이 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기능적인 부분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기타 녹음에 최적화되어 음.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던가 음. 뭐 아니면은 뭐디쟁이나 이런 쪽에 음. 더 특화된 기능이 들어가 있다던가 음. 그런 좀 기능적으로도 음. 많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제품들을 보실 음. 때 스펙적인 그런 음. 뭐 예를 들면 THD 뭐 음. 그런 숫자적인 스펙들보다는 기능적인 측면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미디에 입문을 했거나 음, 음. 녹음에 입문을 했거나 집에서 취미로 하고 싶으신데 음, 음, 음, 어,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라고 음, 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새는 많이 상향평준화가돼 음, 음. 있어서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음. 큰 차이가 없어요 음. 뭐 가격이 막 몇백만원 이상 이렇게 음, 뛰지 않는 이상은 음, 음, 다 이제 고만고만한 퀄리티를 음, 가지고 음,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필요나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올 때마다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아 이거 뭐 얼마 정도 할까요 아, 네네. 그러면 저는 항상 다시 질문을 해요 네. 얼마 가지고 계신데요? <웃음> <웃음> 돈에 맞추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 놓으니까 음.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면 네. AD만 따로 사고 아. DA만 따로 사고 그렇죠. 마이크 프리 따로 사고 음. 모니터 컨트롤러 따로 사고 이게 가장 좋은 거긴 해요 음. 사실 프로 오디오는 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어, 프로 오디오 제품군들 이렇게 보면 음,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아 프로 오디오 안에서 어, 프로 오디오 음, 안에서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음, 음, 안 나요. 음, 음. 하이파이로 들어가면 음. 아 거기는 <웃음> 네. 개미지옥이고 <쪽이에요. 웃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어 아, 그쪽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아 <웃음> <웃음> 오늘은 뭐 오늘은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DA 아리야! 에이! 야 너가 해! 몰라! 쉽지 않네요 이게 진행한다는게 오늘은 DAC와 ADC 그리고 DAP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간단한 그런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김튜브님과 함께하는 알기 쉬운 음향 지식들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 치킨튀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김튜브였습니다. 예비창업주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